뭐 이렇게 많아? 두한 마리야. 한 마리야 게한 반마리만 하려고. 음. 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말복. 말복이라서 이거 그 전라도 강주에서 했다는 어 들깨 오리탕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오리가 이게 두개 한 마리에요. 근데 우리 식구가 없어서 또 너무 많이 해면은 맛없어, 맛없어, 맛없어질까봐 반마리 먼저 해먹고 또반 마리 나중에 해먹어야지. 그래서 오리 이거 반마리를 깨끗하게 다 씻어놨어요. 그리고 이제 들깨, 이건 들깨 종이컵으로 하나 반을 깨끗이 쳤네요. 좀 넉넉히 한 400, 400ml 정도 붓고 믹서기에다가 갈아올게. 체에다가 받쳐야 되거든. 좀잘안빠져 이게. 이거 들깨는 고와가지고 잘안빠더라고이 들깨 이거는 이제 쓸 만큼. 쓴만큼만 물을 붓고 내리면 돼 물을 좀더 붓고 이거 한번더 이렇게 받쳐서 이제 오리를 여기다가 담고 여기 앱을 여기 압력소트 다 해야 돼 오리는 질겨서 오래 끓여야 되니까 소트 하면은 이게 딸랑딸랑 하면은 딸랑딸랑 바로 꺼야 돼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 불을 꺼줘야 돼 꺼주고 이제 한 10분 정도 놔놨다가 뚜껑을 열고 기름을 약간 걷어내고 이 기름이 그렇게 많지 없네 어, 어떤 건 누구랑 기름이 뜨는데 좀 살짝 이렇게 걷어내고 이 물을 다 버리면 맛있는 물이 버리는거니까 기름만 우에까 조금만 걷어내면돼 아까 이거 아까 진한거진한걸부어야됐다 음. 된장을 일단 좀 풀어줘야돼 왜냐하면 오리는 비린내가 나가도 물비린내 그래서 된장을 풀어주면은 물비린내가 없어지거든 마늘 좀넉넉이 고춧가루를 아주 곤운 거, 꼬치한 어, 담을 정도로 곤 거. 이렇게. 자, 지금, 한 40분, 한 40분 끓였어. 이제 뭐, 이, 이제 고기가, 이게 40분 이게 끓였더니, 이제 이게 자, 이제 뜯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물렀어. 그래서 여기다, 음, 미나리를 이렇게 한 단,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잘랐어요. 그래야 여기다, 이렇게 올려놓고 미나리 건져서, 어,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고기도 뜯어 먹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. 여기에 이제 그 들깨가루, 들깨가루 있으면 더 올려갖고 먹으면 더 좋은데 지금 들깨가루 뻑 떨어졌네. 국물을 떠서 찝어서 소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먹고 미나리는 먹고 고기는 또 고기들을 뜯고 이러면 미나리 그 오리는 몸에 좋은 거잖아 그 미나리도 좋고 그러니까 아 복날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다 이 말이야 고기가 안 보여 다리 하나 뜯을래? 응? 다리 오리 다리 아, 아버지 들이 저 우리 다리. 아니, 아버지 들이려고 아버지. 어. 음. 깨르고 또쌀 죽으면 또 건져다 먹고 또 놓고. 그래. 다리가 반쪽이라 딱 하나 있구나 음. 반마리라